뭐야 무인도 이소 패키지? 어. 뭐야? 일단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? 아 반갑습니다. 진짜 감사하대. 그쵸에. 오, 요, 오, 전 사과가 담정되었어요. 어, 진짜 사과? 오, 일단 일단 이거만 일단 괜찮아 보여. 아, 끝난 거야? 와!